여비 가는 중 그냥 바로바로 줬으면? 저번에 이거 저번에 이번에저에이거 뭐예요? 저번 이제 할이 있어. 무슨 무슨 뭐그가 이제 나는 뭐하냐? 자기는 크러쉬 뭐다할일 있어 웃음 웃음 소주 좀 마시고 안 찍어봤는데 안먹정할맛있다 나12나 케이스 만들어줄라고 아 개웃겨 아니 <웃음> 만들고 다 어디 갔냐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난 키링은 확실히 만들고 이거 오늘 표정까지 해가지고 파란색 르게 줘야지 저짜 속삼해지 정신팔해서 그래 도대체 누가 약국 전에 포톡을 하고 오냐고 그냥 클랭 그래. 근데 이름 많이 들어오는 <웃음> <웃음> 네 여기 너무 싸니까 그리고 좀, 오래가 일 질러보다 약간 맛이 약간 <웃음> 사실 나는.. 이해가 안 돼! 아, <웃음> 이해가? <웃음> 아, 요그간장 <웃음> <간장와사비> 화살이 올려드려서 <웃음> 잘뿌려 <수> <웃음> 아! 개구 맛있어! 신기한 맛인니 <웃음> 이거 먹고 응급실가는거 아니냐? 유리 <웃음> 아, 다시. 짠! 송볼초이 아 블루도 너무 예쁘다아 맞아 맞아 <웃음> <웃음> 다시 전안 <덤뿌리> 먹어요 태이 <웃음> <진짜 웃음> <웃음> 유튜브 나왔으니까 두개씩이나들어주네 <웃음> <웃음> 어? 와달라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지? 좀 멀리서 좀. 면면. 나또빵떡 같은 거. 빵 좋아하는 형이게 나온다고. 응, 아 근데 그 맛있. 오시 오픈 해드릴까요? 네.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개이라고 하면서 대는 트러플을 올려야 되니까 소스랑 같이 주시면 돼요. 소스 하어 아, 여러분. 여기를 와인을 먹어야겠다그것그 우리부터 지원이가 이 조리면서 더 잔창이 다시 걷는데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 보고 요 맛있어요. 맛있어고 맛있어요. 맛 블로그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어있어있어요어 내한 찍었어 감사하어다 어떡할까? 거의 우리 집인데? 내 흰색이 와, 여기 국물 미친다. 이거 얘 먼저 찍었어. 지나가다 줬다, 야. 지나가다 줬습니다. 이데 너무 빨리 문은 어딨어? 아, 아, 메리크리스마 <웃음> 보여주기 싫어. <웃음> <쉽게> 아니, <아주> 안 <웃음> 먹어. 알아서 <알았어>. 우와. <웃음> 엑셀랜드야. <갔는데? 웃음> 야, 근데 감이 들어간다. 장난 아니야. 아, 감 치는데. <웃음> 그럼 먹지 마. 그런가? 치른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기다렸다, 봐. 어. 술 나왔다, 술. 응, 기다렸다, 어. Okay. 메리크리스마스! 네. 메리 메리크리스마스! 이쁘다. 하 아이로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우리들 딱 좋겠다 딱 좋아 대답 성의 있게 해줘? 네는그 저희는 별것도 아닌 거야, 너무. 저희 너무 까르르 까르르 그렇지만. 이는좋은 진짜 맛있어. 살록, 살록. 살록? 살살록아. 너무 맛있다 진짜가 직접 채팅하는 시스템입니다 <웃음> 술 취한 옆, 옆쪽에는 된장찌개 와 <웃음> 맞아요. 하고 싶으면 직접 하세요. 하고 싶으면 <웃음> 직접 하세요. <한 웃음> 근데 심지어 하고 싶죠? 하지도 않았어. 야야야. 너무 많아. 그럼 그냥... <웃음> 너 죽었니? <웃음> <웃음> 마지막이야? <웃음> 제사 <웃음> 오늘 제사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좋은데. 난 유니크한데 좋은데. <웃음> 제사인데요 <웃음>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빨리 해야 돼. 시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니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언제 끝나나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아,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 생일 아 어, 아, 축하빌었다었어었하합니다생 정리 3초만 해끝 고깃띠 고깃띠다내 기억은 없어 언니가 택시 탔다했어 근데 그 언니가 택시기사한테 돈 보내주고 술집에서 일단 코튼봉이 떨어졌어 2023년 행복하자 행복하자 청바지 <웃음> <웃음> 청춘은 바로 지금 <웃음> 너무 뇌절기. 밤에 띠. 어, 나. 새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추워. 저희는 지금 1차로 현주가 사준 소고기 먹고, 먹고. 2차 가는 중입니다. 아, 지금 진짜 배불러, 배불러. 오늘은 둘이 <드릴> 싸는데. <사안인데. 웃음> <웃음> 오늘 <12월 31일이에요. 웃음> 사이 좋아요! 12월 31일이에요 사요 안녕하세요 현주 <웃음> 안녕하세요. <환주> 고은TV입니다 <고운> <웃음> 왜그럴까요? 혜이 언제까지 다 보다 이나 그리고 이 올리지도 않아 카는 <웃음> 뭐 안되는데? 나 이거 할래. 그래? 이건 뭐지나 이거, 이거 해야 돼. 아, 아, 아, 똑같구나. 여인 토론, 현주가 사만 줄알어 이거 해가지고. 뭐 기본으로 할까? 아, 이건 이벤트. 나 기본으로 하고 싶어. 그래, 그래, 난 들었어. 너 하고 싶은 거야? 이 기본. <웃음> 아, 검정은 <건> 아니다. 아, 생겼어 왜? 두번째 생일파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<웃음> 소년주 아이씨. 따다따 아! 아, 이게 뭐예요? 선물이에요. 선물이에요. 예요 선물이에요. 선물이에요. 이에 주는 에 선물 삼무 멋간 나무 2 3년을 함께 맞하기 위해 전주에서응원는분들이 아프지 말시길바분 밖에 이남지이고면 자, 이제 30초 같뭐이이어 <웃음> <다 웃음> 네. 새해가 되바1부터여신 어? 모든 분들 다 같이 카운트에 나가록 하겠습니다 5